주말에 어, 엄마 계신 곳에 좀 다녀오려고 해요. 그 양산에 가야 되는데 어, 저는 아직 미접종자라 <웃음> 밥이 문제예요 항상. 그래서 도시락을 좀 싸봤어요. 이렇게 싸가지고 하면 한두끼 정도 먹겠죠? 두부하고 소세지 부침 만들고요. 계란 남은 걸로 계란말이 하고요 계란 간장조림하고 꽈리고추 계란장조림 다 돼서 이렇게 해서 준비해 놓고요 이거는 꿀 넣고 잔멸집볶음 반찬이 좀 되네요 근데 <웃음> 어묵볶음하고 이렇게 도시락 싸 봤어요 색감은 이쁘네요, 제가 봐도. <웃음> 꼭 파는 도시락 같죠? <웃음> 이런 도시락 팔면 저는 사 먹을 것 같아요. 석박지명태김치 계란장조림, 두부 무침, 소시지 무침, 시금치나물 무침, 어묵볶음, 영상을 쟁느라고 지금 밥을 여기다 봇는데 밥만 보온도시락에다가 싸가지고 보관 될것 같아요. 이렇게 도시락 싸서 아이니는 양산으로 출발합니다. 토요일 오전 한 7시쯤에 가면서 종종 영상 올릴게요.